네,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강종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PS1 고출력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V1.06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지금 업그레이드 된 최신 상품인데 굉장히 고출력이면서 음질이 깔끔하고 그리고 음원을 저장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즉설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간단히 여러분과 같이 꿀팁 몇가지를 제공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업대로 카메라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V1.06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예전 V1.06이 지금 처럼 PS1 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와 같이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하시면 제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센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스피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전원 12 v 를 꼽는 부분입니다 저는 dc 12 v 트 아답터를 연결해서 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b 이거는 어, 입력 장치 데이터 케이블 통해서 또는 usb sd 메모리 메모리 카드를 탑재해서 넣고 아니면 은 usb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usb 를 꼽고 전원을 넣으면 은 바로 이저장된 음원이 이 스피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b버튼 음량 조절 버튼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실제로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전원 dc 12v 전원을 꽂기 전에 아답터에서 나온 dc 12v를 꽂기 전에 usb 리더기를 꼽습니다. 저장된 음원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 전을 넣으면 바로 이와 같이 램프가 깜빡깜빡입니다.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은 천하세요. 네. 그래서 이 음원이 이 SD 카드에 있는 게들어갔니다 그러면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면 TC 전원을 빼시고, 빼시고 SD 카드를 뺍니다. 이와 같이. 그러고 나면 이미 이 s 카드에 음원이 이 스피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에 직접 가서 이 전원만 인가를 하면, 전원 습니다 여며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네, 이와 같이 지금 올리고 3초.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예. 네. 3초 딜리바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3초 이후에 또 움직임이 감지되면 인체 감지가 되거나 자동차 열감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센서에서 바로 이 스피커로 전달이 돼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음원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이 제품의 외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피스나 또는 못을 박아서 거치를 하면 됩니다. 액자나 시계를 거치하듯이 벽에 거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센서 부위, 스피커 부위, 그리고 옆면은 전원 DC 12V, 그리고 USB, 그리고 A 버튼, B 버튼은 볼륨 버튼입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서를, 한글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니까 자세히 설명서를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 현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V1.06 제품을 간단히 이 영상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출력 스피커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에버랜드의 모든 시설은 오픈전 소독과 이용종 수시로 소독하여 코로나19 에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입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에버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러스 예방 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에버랜드 이용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대기 동선과 공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주변 사람과 1 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절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설치하시는 분들, 설치자 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답변 내용 또는 댓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는 저희가 배터리를 통해서 12V 배터리 또는 태양광 12V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건전지를 직접 사용해서 휴대용으로, 휴대용으로, 어, 건설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 동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